여정현의 한국관광 120개 도시 한국어 리오 닷컴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저는 지난주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퀸즈 크라운 베이크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입구는 평범한 카페였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 카페는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올 정도로 큰 쇼파에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가 특히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벽화는 라스베가스의 베니시언이나 두바이의 쇼핑몰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식물이나 그림으로 장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멋진 편이었습니다. 자식으로 된 스터디 룸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구역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모임을 하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4층에 있는 루프탑이었습니다. 그네 폴리움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의 빵은 4층의 제빵실에서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직접 로스팅을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커피 볶는 기계도 볼수 있었습니다 푸시 포잉으로 만든 툴립 모양은 비교적 잘 만든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평리동에 있는 퀸즈 크라운 베이크리 카페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